4강에서는요, 사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3강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3강 내용이었거든요. 자, 열고, 저번에 3강에서 했던 컷 편집의 결과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배경음악을 넣고 싶은데, 처음부터 쭉 넣어도 되고, 배경음악이 딱 필요한 부분에만 넣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처음에 인트로, 요 앞부분에 들어갈 때 있죠? 자, 여기다가, 음악을 하나 넣어보고 싶습니다. 자, 음악을 넣을 때는 밑에 있는 대메뉴 중에서 뭐 이런 거 선택되어 있으면 대메뉴가 안 보이죠? 자, 대메뉴 중에서 편집 바로 뒤에 보면 오디오라고 있어요. 자, 이 오디오를 터치를 하면 총네가지의 어, 서브메뉴가 나와요. 이 메뉴 중에서 첫 번째 사운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운드 추가라고 창이 하나 떠요. 자 밑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뭐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틱톡에서 제공하는 음악은 요거 눌렀을 때나오고요자 폴더 모양 아이콘을 눌렀을 때는 여러분들 폰 안에 있는 소리를 가지고 오고 싶다 내가 다운을 받아 놓은 게 미리 있었다 그러면 장치인의 사운드를 눌러주시면 내폰 안에 있는 음악들을 뒤적뒤적뒤적거려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사운드 추출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폰 안에 동영상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동영상에서 동영상을 쓰지 않고 소리만 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소리를 직접 쓰고 싶다 샘플 하나 요걸 써볼게요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사운드만 가져오기 누르면 사운드를 추출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들어보고 싶으면 얘를 누르면 돼요 사과 툭툭툭 피카나 사과 툭툭툭 이런 사운드가 하나 있어요. 자, 얘를 넣겠다 그러면 플러스 누르면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가 쭉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운드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게. 도피카나 사과 툭툭툭. 그렇죠. 도피카나 사과 툭툭툭. 희한한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였다 라고 하면 얘도 자르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 사운드에서 쓸수 있는 기능들이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분할 눌러주면 자르는 거겠죠 자 선택하고 삭제 자 그리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싶었어 자 여기 선택하고 분할 뒤에 거 선택하고 삭제 그래서 얘를 꾹 누른 다음에 앞으로 잡아당겨 놓으시면, 자, 제일 처음부터 소리가 이런 게 나와요. 사과 툭툭툭.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에 있는 사운드도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자, 두 번째로 틱톡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를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틱톡 모양, 틱톡은 아니고, 이거는 그 캐커단에 있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 위에 보면 총 6개의 앨범 모양이, 아이콘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넘기면 또 4개가 더 있어요. 이 사운드는 지속적으로 추가가 계속 되더라고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뭐 테마를 보면 사랑, 리듬, 여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치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신선을 한번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수많은 음악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들어보고 싶으면 자, 제목 부분을 클릭하면 소리가 나와요. 자 얘를 쓰고 싶다. 별론데또딴 거. 괜찮네. 이거 쓰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있죠? 이 음악 괜찮은데 다음번에 못 찾을 것 같다? 한번, 한번 눌러놓으시면 즐겨찾기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쓰고 싶다면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부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저 타임 인디케이터가 있는 부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뭐였지? 이거였나? 플러스 누르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뭐 이렇게 돼도 실수한 건 아니에요 꾹 눌러서 앞으로 잡아당기면 또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가끔가다가 왜 앞에까지 튀어나가 버리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 탭컷의 약간 오류 같은 거예요 눌렀다가 다시 오디오 누르면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여기까지 쓰고 싶은데 선택하시고 분할 뒤에 거는 필요 없는데 삭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부터는 또 다른 음악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사운드를 눌러주고 이번엔 또 다른 거 들어가서 과한데 <목소리로> 이건. 너무 고요하고 그럼 한 요정도 써볼게요. 자 1분 54초 되는 뭔가가 있는데 얘를 쓰겠다 그러면 뒤에 쭉 들어가요 그럼 앞에 음악 나오고 나서 끝고 다음 음악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사용을 하실 때는요 웬만하면 화면이 탁 넘어가는 데좀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듣기에 좋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맞춰 볼게요 저는 여기 영상하고 여기 영상 이 있죠 그 사이에 타임 인디케이트를 이렇게 움직이면 둘 수가 있는데 얘를 그냥 무작정 문대중으로 이렇게 놓기 보다는 근처에 있는 영상 클립을 이렇게 누르면 거기까지 딱 알아서 이동을 해요. 자동으로 맞춰주죠. 자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음악은 꾹 눌러서 여기까지 옮겨 놓고 뒤에는 영 원래부터 있던 음악이 있었잖아요. 그죠? 얘는 잘라먹었잖아요. 얘를 눌러서 늘리면 그까지 또 복원이 돼요. 여기까지. 자,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뭔가 안 맞는다 싶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맞아져 있습니다. 자 화면이 탁 바뀔 때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그나마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이 되면서 소리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뒤에까지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쭉 흘렀는데 어때요? 소리가 영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이를 차지하고 있었네요. 어, 앞에는 이렇게 잠깐니요 네, 자,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 맞추면 되겠죠?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영상을 탁 터치를 하면 이 근처 있죠? 근처에 가서 딱 터치하면 알아서 맞춰줘요. 여기를 기준으로 오디오를 자를 거야. 잘라주시면 되고 삭제. 그러면 내 영상에 딱 맞게 뭔가 맞춰지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음악은 여기가 생뚱맞게 탁 잘려서 들리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끄트머리에 갈수록 소리를 점점 점점안 나오게 만들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요. 그리고 밑에 사운드에서 쓸수 있는 기능들 중에서 희미하게 라고 되어 있는 걸 터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소리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페이드 인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거는 페이드 아웃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드 아웃을 이렇게 시간을 좀 줘서 한 3초 정도 이상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끝에서부터 한 3초 지금 제가 한 4초 쌓아 봤잖아요 그죠 한요 정도부터 소리가 점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선님 자 이렇게 하면 끄트머리가 툭 끊어지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소리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물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운드 기능을 이용해서 집어 넣는 겁니다 안에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이 소리들 한번씩 좀 들어보시고 괜찮은 거 있으면 즐겨찾기도 해놓으시고 영상 느낌에 따라서 원하는 거 집어 넣으시면 돼요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폰에 다운로드를 받은 mp3가 있다. 그건 여기서 장치의 사운드를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고 즐겨찾기를 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썼던 이체커스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썼던 어떤 좋은 음악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될 겁니다. 되게 다양한 음악들이 들어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캐커스에서 제공을 한다고 해서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고요. 어, 캐커스에 있는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넣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혹가다가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작권 위반 표시를 딱 보여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음악들은 다음번에 안 쓰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몇번 테스트 해봤는데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음악들 중에서 한 40% 정도는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뭔가 위배된다라고 메시지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음악을 쓰실 때는 유튜브에 올릴 때 조금 주의하고 쓰시면 되고 어 그러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음악들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은 제가 별도로 음악에 관한 무료 음악 다운로드 받아서 캣컷에 활용하기 위한 그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다음번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이 안에 있는 음악을 다 저작권 무료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 넣으시면 유튜브에 올릴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개념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고 그럼 무료 음악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인터넷 가셔가지고 유튜브 가시면 유튜브 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폰에서 살려,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돈을 내시고 지불을 하시고 적당한 음악을 요즘 보면 음악 그 스톡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월 얼마를 내시고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유료 음원 사이트들을 이용을 합니다. 무료를 뭐 무료라고 해서 그냥 막 쓰다가 나중에 좀 큰일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사운드는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느냐면요. 여기 사운드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편집 효과라고 돼 있고 사운드 추출, 이 사운드 추출은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 추출은 얘하고 똑같아요. 사운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이거 있죠. 사운드 추출하고 똑같은 기능이 요 바깥에도 나와 있거든요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기능은 편집 효과하고 음성 녹음이죠 편집 효과는 눌러보시면 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아니고 효과음 같은 이런 에 비하면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언제 써야 되느냐 영상을 딱 보시면 그 부분이 딱 들어가야 되는 적합한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넣어줍니다. 방금 보세요 사람들 막웃는 소리 났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상에서 좀 웃긴 장면에 넣어주면 되겠죠. 음, 이런 것들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편집 효과는 자막과 같이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막 글자가 나왔을 때 나오면 좋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성 녹음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녹음을 입히는 건데 이 음성 녹음하는 기능은 다음번 강좌 그러니까 5강에서 제가 이 부분을 활용을 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직접 써서 이 영상에다가 나레이션을 입히는 작업들도 한번 해볼 거고 여기 있는 음성 녹음 기능 말고 어 요즘은 글자만 입력을 하면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해서 성우 나레이션을 내 영상에 끼깔나게 한번 넣어보는 그런 강의도 다음번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강 사운드 삽입하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